안녕하세요, 채파스에요. 여기는 화성 기지에요. 화성까지 택시 타고 왔네요. 덕분에 택시는 너덜너덜해졌지만요, 크크. <웃음> 화성 관련 스토리도 준비 중인데 먼저 세트장 꾸민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. 오늘은 채파스 부동산 사기치다 3편 완결이에요. 재밌게 봐주세요. <웃음> 이는 이근경이다 사건 현장에 먼저 출동했다 지원 요청 바란다 현장에 먼저 투입하겠다 폭행범들은 이미 도주했고 부동산 사기 용의자 체파스만 현장에 있는 상황이다 현장에서 체포하도록 하겠다 오바! 그럼 경찰서로 연행하겠습니다 <웃음> Tomorrow. <웃음> <웃음> 아, 꼭 여기서 탈출하고 말 거야. 그리고 돈을 찾아야 해. 내게 좋은 계획이 있는데. 뭔데? 오늘 밤에 나갈 건데 같이 따라나올래? 내가 미리 탈출구를 준비해 놨어. 어딘데? 어? 잘 봐. 여기야. <웃음> 내 방식으로 탈출하자! 경찰 아저씨, 말할 게 있어요? 무슨 일입니까? 배가 갑자기 아파서 그러는데 병원에 좀 가야 할것 같아요 문좀 열어주실래요? 규정상 열어드릴 순 없지만 도시를 떠나야겠다 렌트집 주인이 신고해서 내가 잡혔으니까 그건 갚아드리고 떠나야겠지 바로 인지상정이지 이 영감이 어디에 있지 아 저기에 있다 집주인 아직까지 일하고 있었네 숨어서 들어가야겠다 조심해서 지나가자 꼼짝 마라 이 영감 일하면서 자고 있네 감옥 맛좀 보여줘야지. 그럼 나와 경찰서로 가자. 으이! 주인한테 복수는 했고 이제 여길 떠나야겠다. Let's go. The next step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무슨 일이지? <웃음> <웃음> 제파스는 어디 가고 당신이 거기 있는 겁니까? 싸게 문이나 열어라잉 체파스 그놈 징글징글하다. <웃음> 중성. 자네가 규정 위반으로 범인 두 명이 탈출했다는 보고를 받았네. 그래서 자네를 해고하기로 결정했어. 자네의 그간의 노고를 생각해서 예비 구독자님들께 처 자식은 살수 있게 로벅스 기부를 부탁해 봉쇄. 이리 이렇게 뛰어서 미안하니. 돈 가지고 간 그놈들을 찾을 수가 없네?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? 집이라도 먼저 구해야겠다 집부터 구하고 어떻게 할지 생각하자 대박 부동산입니다 집좀 구하려고 하 하는데요 오피스텔부터 원룸까지 매물 많이 있어요 조금 있다 가면 집볼수 있을까요? 네 물론이죠 나중에 뵐게요 나 오늘 전화가쫓쳐서 잡아불란게 기다리고 있으라잉 너 오늘 임자 제대로 만나추천다잉 잘못했어요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일단 허벌을게좀맞고이야기하자 <놀라> <놀라>